네, 안녕하세요. 진이 진이 이도진이 시청자 이벤트. 이제 공지가 나갑니다. 네. <웃음> 아, 그렇게 바다고 <못> <웃음> 이벤트 시작합니다! 유튜브 준호TV와 유튜브 이도진을 구독해주시고 저희가 함께 나오는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러분들께 이도진의 싸인 CD를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그럼 우리 이거 킹크랩. 와, <웃음> 킹크랩 모자. 러블리님 잘 먹겠습니다. 아, 나 진짜 몰랐어. 우 와, 야잘 먹겠습니다. 그럼 꼬치 짠. 아, 꼬치. 불난방이가 어. <웃음> <계란마귀가> 쉬웠어. 짠. <웃음> 난 서가지고 뭐짠해야 되는 줄 알고. 호야. <웃음> 와 진짜 맛있어. 응또 먹던. 이거부터 먹어야겠죠? 이걸 이거. 이거. 와우. 이거부터. 살 여기가 살이 꽉차 있으니까. 와. 야 근데 양 진짜 많네요. 이거 그냥 장갑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겠다. 응. 살이 나와야겠다. 보이시죠? 아니 진짜 비쌀 텐데. 아니 아프리카 먹방들 이렇게 보면 어. 킹크랩 먹방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응응. 응. 또 보여드려야지 또. 하얀 속살. <웃음> <웃음> 나 그만해요. 아니 얘하 아줌사 왜? 이거 이름 가가 가, 가리비? 가비 어. 소스에 찍어서. 아, 맛있다. 이거를 한 입에. 음, 음, 음! 맛있다. 음, 음와 생새우. <웃음> 새우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. 음. 자 새우는 이런 이런 생새우는 머리는 미안하지만 좀 잘라줘야 돼요. 어이구 어이구. 어 짰다. 어.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어, 어, 이 새끼한테 이만 아, 벌리면 아 야! 잠깐 <웃음> <자, 웃음> 아, <자>, 먹을게요 <웃음>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 하는 게 개소리 마, 맛있는 거 먹고 지렸다! <웃음> <웃음> 네 이놈! 하늘이 무섭지 않냐아 진짜.. 대박 맛있어 이런.. 이런 부분은 사실.. 아, 이런.. 그.. 이, 이 몸통 부분은 사실 이렇게 파먹는 게 아니라 네. 이런 몸통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음~~ 음~! 이게 껍질에서 키토산이 더 많이 나오네요. 아, 사실 진짜? 살보다는 껍질에 키토산이 있어서 너 인천에 살면서 많이 먹었니? <웃음> 어쩌게 잘 알아? 음. <웃음> 올해 행사 많이 해서 네. 돈 벌어서 본인 돈으로 한번 먹어보는 맞아 좋겠다. 진짜 약간 본인한테 선물을 하듯이. 응. 그러는 거 그렇지, 있잖아. 고생했다 하면서 어, 어. 어 형들이 꼭 가서 먹어야 되겠다. 어이 <웃음> 그래? 또 쌌어? <쐈어>? 아니! 쐈냐고! <웃음> 싼거 말고 쐈어? 어, 이번에 쐈어예요? 싼거 아니에요? 쌌어 아니 쐈어? 아니에요. 쐈어? 이게 뭐야? 준호 대 도진, 목소리 대결. <웃음> 응. 목소리 대결. 자, 이도진이란 이 친구가 여러 방송에서 동생과 준수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죠. 어 너무 해. 말할 때도 그냥 똑같다고.. 같이 우리 이제 도진이가 내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그때 댓글이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목소리만으로는 도진이가 훨씬 비슷하고 어... 억양 음... 말투 이런 거는 좀 내가 더 비슷하다 어... 어,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상대가 안 됐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. 네. 어... 아유 주두 씨. 안녕하세요 김주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새 좀 자...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. 어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준수 준수입니다. 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안안녕하 고기 한일부더야 고기 한 근을 더 사. 고기 한 근을 더 사. 고기 한 근을 더 사. 그냥 고기 한 근을 더 사. 그냥 고기 한 근을 더 사. 아 이길 수가 없는데? 이거? 자 그러면 오케이 이것도 도진이가 이긴 거로 웃는 걸로 보러 가겠습니다. 몸이 계속 좀 이어져야 될 텐데. 아 이것도 내가 똑같다 미안해요. 으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, 내가 들어도 <웃음> 내가 똑같다. 으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비슷한데 지금 이거를 따라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아, 아.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기본 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... 자 이제 물음표 나왔는데 생기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죠? 네 해보겠습니다! 오 스트레스 안 받겠냐? 제가 욕받을 할게요 너 스트레스 안 받겠냐? ㅈㄹ <웃음> 하죠 <웃음> 스트레스, 스트레스 안 받겠냐? 이거 진짜 야너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비슷하냐? 스트레스 안 받겠냐? <웃음> 스트레스 <웃음> 안 받겠냐? 스 <웃음> 너 같은 스트레스, 스트레스 안 받겠냐? 오 스트레스 안 받겠냐? 스트레스 안 받겠냐? <웃음> 스트레스 안 받겠냐? <웃음> 자 다음 거. 네. 한 마디 내가 조금 피드백을 해봐도 될까요? 한 마디 제가 조금 피드백을 해봐도 될까요? <웃음> 아니 샤샤라 좀딱 이렇게. 한 마디 제가 피드백 좀 해봐도 될까요? 0.5 인분 하는 분이? <웃음> 한 마디 제가 피드백 좀한 마디 제가 피드백 좀 해도 될까요? <웃음> 아아이 <장난하나>. 장난 하나. <웃음> 자. 아 얘들아 <목소리> 열심히 해야 된다. 한 명이 0.5인 <웃음> 분이니까. 얘들아 열심히 해야 된다. 한 명이 <웃음> 0.5인 애들... <웃음> 분이니까. 얘들아 열심히 해야 된다. 한 명이 0.5인 <웃음> <ruim> 분이니까. 얘들아 열심히, <웃음> 열심히 해야 된다. 한 명이 0.5인 <웃음> 분이니까. 얘들 열심히 하자 우리. 얘들아 열심히 해야 된다. 한 명이 0.5인 분이니까. 아 진짜 그죠? <목소리> 말도 소리 하지 말라고 <웃음> 이어서 이거 두개 하자 얘들아 열심히 해라 이거 본인 오 스트레스 안받겠냐? 얘들아 열심히 해야 된다 한이오 스트레스 안받겠냐? 들아 열심히 해야된다 한 명이 0.5만 밖에 안하니까 열심히 하자 우리 이기자 얘들아 열심히 하자 <웃음> 야아.. ㅋ <웃음> 이게 없지? 아니 이거 이길수가 없어 이길수가 없어 너무똑같아 이게 <웃음> 오늘 방송 열심히 하자 얘들아 오늘 한 명이 0.5인분 하고 <웃음> 내가 지금 2.5인분 하고 있어 얘들아 오늘 내가 2.5인분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네, 같이 할때 너무 즐겁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 <웃음>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사합니다 내일 방송에서 내일은 개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,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.